야이야 서비스 이 따위로 할 거야. 더해 보세요.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점장님 이쪽으로 좀. 지금 그렇게 계속 영업 방해하시면 그냥 경찰 부를게요. 야너 뒤지고 싶말안 통하니 그냥 경찰 부를게요. 뭐라고 이런 식. 씨... 죄송한데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개설이 번역 자격증은 없었어 야, 뭐라고? 아, 이거 어떡하지? 강형욱씨라도 불러야 하나?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어, 가만히 보니까 입마개도 안 했네 주인은 뭐 하는 거야? 혹시 여기 성질 더럽고 못생긴 대형견 주인 계신가요? 야, 개 같지? 아니, 무슨 저런 개또라이가 다 있냐? 아, 이제 진짜 그만두어야 하나? 주변에 얘기 털어놓을 만한 사람도 없고? 저런 진상 몇번더 만나면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어이 아저씨, 목소리만 크면 다 자기 얘기 들어주는 줄 알아본데. 넌 오늘 사람 잘못 만났어.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진상 부리면 어디 가서도 대우못 받아, 이 양반아. 네, 네. 아, 또 쓰레기 하나 굴러들어왔네. 야, 너 괜찮아? 응, 난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고객님 진정하시고 제가 서비스로 라떼 한잔 드릴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라떼 나왔습니다 넌 이제 뒤졌다 크크크. 너 지난달에도 여기와서 똑같이 시비걸었지 내가 한 번은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되겠다 야 밖으로 나와